안녕하세요, 양 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는 좀 강의 영상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는 이제 달러엔 1 시간 차트인데요. 어, 이것은 저희가 이제 어제 매수로 거래해가지고 수익을 만든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일 때한 2.4 정도 비율에 수익을 네,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미 이제 수익을 챙긴 상황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어, 어제 라이브 강의를 할때 이제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이제 공지방에도 올려드린 차트인데요. 네, 보시면은 달러엔 이제 한 시간 차트 어제 시카고 기준으로 저녁 11시에 저희가 강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11시 8분쯤에 이거 달러엔 차트 를 같이 분석을 했죠. 달러엔 1시간 차트고요 달러 힘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달러엔 또한 서포트와 트렌드라인이 겹치는 구간이 있기에 트렌드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 나와주면 은 아주 좋은 매수 세럽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화살표대로 화살표대로 분석을 한 것을 볼수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상방 브레이크아웃 나왔고 네, 45핍 정도의 수익을 만들면서 이제 2.4%의 수익을 저희가 만든 거죠. 1% 리스크를 두었을 때 분석 자체는 네, 분석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지금 달러엔 자체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자 여기다 씌우고 움직임을 지금 현재 보면은 이걸 데일리 차트에서 한번 가볼까요자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임을 한번 봐보죠. 가격이 도는 구간들을 한번 체크를 다 해볼게요. 찾아보죠. 자, 이렇게 있죠. 가격의 위치를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는지. 자, 102.60 정도. 자, 이거를 102.50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이제 50으로. 이건 이제 50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중간인 103.50. 102.5, 103.5, 104.5, 105.5 한번 잡아볼까요? 보이시죠? 가격이 어떻게 지금 현재 반응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서 그리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지금 100핍 단위로 102.5, 103.5, 104.5, 105.5 지금 100핍 단위로 아주 중요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 100핍 단위 지금 보시면 여기 끝자리가 50이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가장 깔끔하게 떨어진 숫자는 당연히 103, 104, 105, 106이 되겠죠 이거 50핍 단위로 그러면 추가로 한번더 잡아주죠 106 105 그리고 104 그리고 103자 103. 이렇게 잡았을 때 확인을 또 해보면 반응이 제대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이 구역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나는 5 0 단위로 떨어지는 50 105, 104.50, 105, 105.50, 106.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이 50단위로 떨어지는 구간에 도착을 했을 때 거래 기회를 그럼 포착을 할 수가 있겠다. 왜? 이곳이 이제 지지선 저항선, 즉 서포트 레지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래를 할 때에는 이 중간 레벨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에서 저항선과 지지선에서, 그렇죠? 서포트와 레지스 구역에서 거래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절대 저희는 중간에서 중간에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중간은 노이즈가 생기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고통만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102.5, 103, 103.5, 104, 104.5, 105, 105.5, 그리고 106 서포트와 레진스가 적용이 되는 구간 가격이 이 구역을 터치를 하고 돌수 있는 구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달러엔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분석을 했을 때또 트렌드 라인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4시간 차트로 오면은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타이밍이 어디냐면은딱이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05, 그렇죠 105와 트렌드 라인이 겹치는 구간이죠. 그렇죠. 서포트 2개가 겹치는 구간 그쵸? 지지선 두개가 겹치는 구간 이 구간에 왔을 때 4시간 차트에서 어? 지금 베어리시 캔들이 나온 후에 굴 캔들이 이제 뭐 거의 불리시 인걸 핑 캔들로 보이네 1시간 차트로 내려와서 어떠한 상황으로 이렇게 이것이 진행이 된 건지 확인을 합니다 어? 오케이 지금 서포트를 한번 찾고 가격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구나 그랬을 때 저희는 이렇게 트렌드라인을 사용해줘서 을 상방 브레이크아웃을 보고 그 다음에 상방브레이크하시 나왔을때 매수를 하는 이제 방향으로 가져간거죠. 그래서 매수의 타겟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트렌드라인의 세번째 터치까지 혹은 105.50까지 이런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했을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거죠. 그래서 타겟이 맞은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석은 가장 심플하게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스포츠를 할때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축구를 할때 가장 심플한 게 가장 잘 차는 공을 잘 차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분석도 똑같습니다 거래하는 것도 분석을 가장 심플하게 한 후에 가장 심플하게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잘하는 어, 거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인디케이터 별다른 보조지표 필요가 없죠 굳이 차트에서 가격을 보고 가격이 패턴을 보고 어디가 중요한 구간인지 어디서 우리가 거래를 할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한 후에 가격이 항상 서포트에서 레지스로레지스에서 서포트로 움직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서포트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현명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엔 2% 수익을 내었습니다. 간단하죠? 유로키위 차트 또한 있었는데요. 보시면 유로키위 4시간 차트 이거 공유해드린 거고요. 11시 29분쯤에 저희가 분석을 했네요. 유로키위 4시간 차트입니다. 1.6650 서포트 하방 브레이크아웃 후에 현재 리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이브닝스타 같은 패턴을 기다리신 후에 매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로키위 4시간 차트니까 4시간 차트 가 봅시다. 4시간 차트를 보시면 정확히 1.66500 터치를 하고 쪽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1.66500 터치하고 쪽 빠지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똑같이 가격이 계속해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레신스에서 저희는 레신스에서 이제 거래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대 3 정도 비율로 3% 수익을 만든 거죠 간단하죠 분석도 그냥 방향을 따라서 높은 타임 프레임의 방향을 따라서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분석을 해서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터 클래스 FX 멤버분들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어떻게 가장 심플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수익 이번 주 내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